어. 자오늘은 어, 수원대인데 어, 천호 석불 꼼장어 여기를 가볼겁니다 자 여기는 <목소리> 아, <사랑한 서인들.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랑사들 한번 맛있게 한번 네, 꼼장어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요 그 저희가 처가집 동네 근처인데 왔다갔다 하면서 자주 간판을 봤던 곳이에요 그런데 근데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어, 굉장히 여기 또 사람들 평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오늘 먹으러 와봤습니다 오늘 육아는 어, 네, 퇴근을 했고요 맛있게 네, 꼼장어에다가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맛있게자리가진안 잘라? 아유한입 아, 그냥 안 된다. 아직 수입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아, 좀 저렴하더라고 그래서 와, 크게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어, 이게 맛 좋아요. 음 오늘 간만에 와이프랑 좀 나왔어요 지금 장모님께서 잠깐 육아는 조금 도와주고 계시고 오늘, 오늘 하루만 네. 여보 좀 먹고 싶은 거좀 먹어 소막장소막장소막장 먹을래 여보? 닭발? 아, 다, 다 먹어 먹고 싶은 거 오늘은 좀이 소매곤샷을 좀 영상에 좀 몇개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 트위터랑 인스타 거기 영상에서 원샷 장면 보고 좀 이렇게 구독 누르신 분들을 위해서 예. 안주도 안 주지만 원샷으로. 아 근데 이거 요거에 먹나 보네. 어, 콩나물 여기다가 껌장어에 콩나물. 아, 가가.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가기우기우 아우, 네. 그 아, 직까지도그 영상에 왜 혼자 먹냐, 뭐왜와이프는안 먹냐, 뭐 아직까지도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먹습니다. 제가 네. 저, 저 먹는 것만 촬영 분에 나와서 그렇지 와이프도 먹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진짜 오랜만에 같이 뭐 먹으러 나와봤어요 지금. 아유, 모든 네, 대한민국에 육아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또 엄마 아빠들 항상 파이팅입니다. 네, 자, 자자 아 콩나물이랑 해가지고 딱먹여 진짜 개가 아 이거 콩나물이랑 해가지고 딱먹 진짜 막히네 야, 요한자는좀 음미하면서. 야, 여기 양념 꼼장어에다가 이거 지금 주먹밥 요거를 살짝 구워가지고 같이 먹으면 이거 또 기가 막히답니다. 어. 아유, 또 꼼장어 울때가서 남자한테 진짜 좋다던데, 아이. 둘째 각인가? 아니야? <웃음> 둘째. 일단 첫째가 너무 힘들어갖고. <웃음> 아유, 감사아 진짜 맛있다, 와. 야. 너는 혹시 우리 소주 매니아분들을 위해서? 야, 소주 한잔 해. 야, 소주 한잔아 소주 한잔해. 야, 꼼장은 진짜 이 소주 한잔 진짜 죽이거든요. 아. 네. 네. 봐요 <목소리나> 뭐? 어. 아나 진짜 지금 얼마나 정신 없이 먹었냐 나맛 설명도 안 해서 지금 무슨 맛이 난다 설명도 못 해줘. 너무 정신 없이 맛있게 먹었고, 야, 저 쫀득하고 어둑하면서. 아. 아, 야이살 자체의 탄성도 쫄득하고 진짜 맛있고 어, 양념 맛어 양념 진짜 양념 배합이 진짜 진짜 훌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 이제 수입으로 해가지고 가격도 굉장히 지금 어 괜찮아요 물론 뭐 맛은 사실 이제 국산 꼼장으로 하면 더 맛있겠죠 네. 그리고 또 가성비 음, 가성비적인 면부터 해가지고는 어 저는 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저 근처 와보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드셔보시길 좀 추천합니다. 아 이거 소막창. 야, 이번엔 소막창. 야, 그리고 또 쫀득함의 대망 또 소막창 여기다 또한잔 해봐야죠. 음. 이번에는 막창에 소맥 한 잔. 여기 만약에 아들 육가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고 하면은 저 오늘 고이 풀렸을 거야 여기서. 아마 곱이 풀리게 먹었을 거예요. 자, 너 너무 맛있어. 양념 어, 여기 양념이, 너무 제가 양념이,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양념이 맛있어요, 양념이. 야, 야 맛있겠다. 아니, 일단 아니. 사실 맛을 자화하는 게, 좋은 원물 자체가 맛은 대부분 자고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수입산 원물을 쓰면서도 이렇게 맛이 좋은 거는, 소스나 장 자체를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드세요, 보니까. 와. 맛있지. 와이프도 <웃음> 지금 되게 만족하네. 아우, 하나 더 먹자. 와. 미쳤다 오늘 음, 술안 먹으면 맛어 <웃음> <웃음> 많이 먹어, 먹어 자자 <웃음> 어, <웃음> 어? 어휴. 여보, 이잔 마시면. 취하겠지. 틈을 안 주네. <웃음> <웃음> 아, 지금 여기 양념 꼼장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시켰어요. <웃음> 아. 소주를 또한잔 아, 꼼장어 익을 동안 아, 한잔더 쏘아서 아, No.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또한 잔, 네, 또 보여드려야죠, 여러분들. 네. 아우 이거 잘 익은 또 꼼장 하나 여기다가 이때 아. 소주 사라지는 맛으로 이거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와이프가 좀 걱정을 해요 근데 예. 또 이번에 인스타 그리고 어, 트위터에서 어, 술원샷 영상으로 해가지고 올려주신 분들 덕을 제가 많이 본 상태에서 지금 어 새로 입된 구독자 분들, 예, 그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어떤 서비스적인 기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주가 사라지는 맛술. 자. 사사. 어우 이거 먹안니까 이거. 콩나물 서비스로 리필 좀더 주셨는데. 와우. 응. 와우. 어. 어. 진짜. 아이런 <웃음> 뭐? 자 싸서 아우 아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수원대 뭐 화성시? 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와보실 일이 있을 때 네. 한잔하실 계기가 있다면 여기나 한번 꼭 진짜 필수적으로 한번 들려보세요 네. 아, 여러분들의 주량을 충분히 충족해줄 수 있는 그 안주가 준비된 곳이라고 자신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아, 진짜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소랑한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